I'm b u r n i n b r e g I a n m b e y o t r m b i e n m t i b e d in my t I'm b u r d n my o r I'm r i d in m o i buried in my I'm i e d in my r y m buried in t r y i i d in m i b r e c o t r y b u r n o u I'm buried in my I'm i n my c o n t d i m c i buried in my c o u n t I'm i e in m o n y I'm d i my t i buried in my t m i n c e d in m o m buried in my m i n d 중에 전화 지금 다시 밖걸 yeah, 보지 않아도 나는 여기 안전 네가 묻지 않아도 여전히 이자리야 그대로 서있잖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yeah. 알아들었으면 해 yeah. 나는 다시 수면에 yeah. 빠지가지 yeah. 내게 yeah. 말 못해도 괜찮아 yeah. 시간 지나갈 때 yeah. 그렇게 그대로 yeah. 그 자리에 있으면 돼 yeah. 내가 없더라도 내가 괜찮다고 말어하는 것도 난 믿지 않아 지금도 변해가는 것도 다들 관심 없어도 괜찮다고 내가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도 네 곁에 난 감은 시간 없까지만난 현실을 존재하고 있지 나는 여전히 길을서있어 그래도 괜찮아 또 그러나 그래 내가 원할 때 변하는 것들은 없기에 기회만 보는 애들도 관심 없이 내게 원해 더욱 가져갈 수 있다면 다줄 수만 있다면 넌다줄수 있어 아마도 최면다땀 신경 쓰지 않지 신경 쓰는 일이 많지 원하는 일이 내게 나주까지 오진 않겠지 그외도 괜찮지 얻을 수 있지 f a l 내가 원하는 걸 i 못해. 그래도 괜찮다고 내게 다시 말하지 못해도 원하는 시간이 내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걸 알지 원할지 내가 원하는 길을 찾지 못해도 괜찮아 지나갈 시간에 그렇게 만 있다면 됐잖아 I'm burying in my mind I'm burying everything I l k i o u burying 만지하 그래도 괜찮다고 난 다시 말 지금 다시 밖널 보지 않아도 나는 여기 앉전 네가 묻지 않아도 여전히 이 자리에 그대로 서있잖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들었으면 해 나는 다시 수면해 다시 가진 내게말 못해도 괜찮아 시간 지나갈 때 그렇게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돼 night, night, night, night, night, night, night, night, night, night, night, 가 i g h